안녕하세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설득력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을 우선 알아볼 텐데요.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난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과 결혼했으니까. 라고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이때 아내의 반응은 무슨 소리야? 혹은, 왜그래? 무슨 꿍꿍이야?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두 사람이 서로 하는 친구나 지인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휴, 김대리님이 직장에서 연희씨 얘기만 하는 바람에 다들 질렸어요. 아마도 이번엔 남편의 애정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주어듣기 효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를 설득하고 싶을땐 직접 얘기하기보단 제3자에게 슬며시 부탁해보세요. 두번째는 사람의 마음속 청개구리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톰소여의 모험이란 책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폴리 이모가 톰에게 페인트칠을 시키며 톰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도록 친구 벤에게 감시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톰은 마치 페인트칠이 즐거운 일인 듯 흥얼거리며 페인트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벤에게 너한테는 절대 페인트칠 안 시켜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벤은 페인트칠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톰에게 몇 번이고 부탁해서 페인트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톰은 귀찮은 페인트칠을 벤에게 떠맡기는데 성공하죠. 이 설득법이 항상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강하게 뭔가를 요구하기보다 반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득법도 있다는 것을 익혀놓으면 좋습니다. 밀어서 안되면 당겨보고 당겨서 안되면 밀어보세요. 다음은 상대를 바라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가격은 왜 4만원이 아니라 3만9천원이고 왜 15만원이 아니라 14만9천원일까요? 끝이 딱 떨어지는 숫자가 고객도 계산하기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부러 계산하기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고작 100원, 1000원 차이이기는 해도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어깨 저렴하네 라고 느끼게 하는 심리효과가 작용한 것입니다. 이를 우수리효과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공부를 시킬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1시간동안 공부해 라고 하지 말고 50분만 공부하고 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시간과 50분은 큰 차이가 없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득을 보는 느낌이 들고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자신만 남겨지는 불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같은 반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보면 슬슬 나도 다녀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한 마트에서 다른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카트에 계속 담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 상품을 구입하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다가갈 때도 있으며 무슨 줄인지도 모르면서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 나도 서야만 할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모두하니 나도한다는 심리적인 영향을 이용해보는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두가지 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첫번째는 상한선을 슬쩍 알려주면 상대방의 마음이 들썩이는 기술입니다. 과거 노스 헤리조나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CD 플레이어 중에서 하나를 구입할 때 최고급품이 1,500달러라는 것을 알려줬더니 처음에 199달러짜리를 선택한 사람의 23%가 299달러짜리로 약 50%가 399달러짜리로 상품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최고급품이 1,500달러나 하면 199달러의 저렴한 상품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점을 경영한다면 최고가 메뉴를 간판에 내보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급 프리미엄 디너 8만원 그러면 고객은 2만원짜리 저렴한 디너가 아니라 최소한 그 밑에 있는 5만원 정도의 코스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선 저렴한 것부터 권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속는 셈치고 꼭 한번 순서를 정반대로 바꾸어 권해보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은 상대방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옷가게에서 손님에게 옷을 권할 때, 혹은 클라이언트에게 기획안을 제안할 때등 무언가 상대방에게 거부감 없이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면 억지로 강요당하는 느낌을 주지 않게 되고 고객은 내가 고른 옷, 내가 결정한 기획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하직원에게 일을 시킬 때도 이것 좀해 라고 하지 말고 A랑 B를 해야하는데 연희씨는 어떤 일을 맡을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하나뿐이면 상사가 강요한 일밖에 안 되지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면 자기 스스로 선택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소통수단입니다. 말투를 조금만 바꾼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